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어, 오늘이 PD스톱 올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돌이켜보건대 2004년은 17대 총선,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 초대형 사건들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어느 해보다 시끄럽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슴 뿌듯한 일들도 적지 않았는데 저희 PD스톱에서 이름과 고향을 찾아준 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PD수첩, 송년특집, 특별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를 받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태국 청년 깐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샤미샤미 글쓰자. 공부하자. 샤미자 연필 잡아야지. 연필 잡고. 연필 잡고 이름 쓰자, 이름. 이름. 샤미 이름 써야지. 어? 샤미 왜 이렇게 삐진 척하고 그래? 모든 과거를 잃어버린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국적과 모국어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천안시 성안읍 1번 국도 갓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이 지점이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환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머니에는 이 수첩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수첩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첩 첫면에는 방글라데시어로 샤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수첩에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샤밈. 요거 봐봐요. 이거 알겠어요?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몇 개국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모국어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기애인초 l 나아이 d 나 h e r 요 What you would Nica, Taka, t a 딱 j a Tanja, Tanja, 만진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a n 려고하 a 거예요. t a 려고 한다고? 그러나 이 환자를 아는 미 n 마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a n 혹시 어디 내가 몰라도 내가 친구 알아. 내가 친구 몰라도 내가 얘 친구 알아요. 혹시 서로서로 서로 다 알았니까요. 친절 자 몇만 사람 맞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본적 있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 다? 알아 그래서 봤어요. 취재팀은 환자의 사진을 들고 직접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봤어요? 2년, 3년 전에 봤어요. 네. 2년, 3년 전에?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 모르죠. 환자를 받다는 사람들은 덜어 만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는 데다 워낙 이동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산의 한 노래방에서 뜻밖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터뷰를 구경하던 외국인들이 제법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목소리> 분본적 없어요? 취재 팀은 인도네시아 현지 방송국을 통해 이 외국인 노동자의 신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 결과 공개 수배 후에도 별다른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수첩의 맨 마지막 장 필체가 앞쪽의 샤민 씨 필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태국 사람이거든요 언니 가태국에 예, 저희 오빠가 저기 그러니까 결혼을 외국 사람에게 했거든요. 백수로 환자의 사진을 보내 아는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네, 네, 네. 수소문 결과 그의 이름은 태국인 깐푸로 확인됐습니다. 마침내 깐푸 씨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취재진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깐프가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떠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깐프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취재팀은 지난주 깐프를 만나기 위해 그의 고향인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엔 깐푸의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침상에서 취지팀을 맞이한 깐푸, 한국에서 홀로 지낼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국말 잘 하겠어요? <목소리도>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의 웃음 취재 팀이 건넨 한국말을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잠깐 보고 가면 บ้านมารักษาอยู่ที่บ้านมาบริบัตรขึ 대체 고향 땅이 그 무엇이 깐프를 이토록 호전되게 했을까 깐프는 자신의 이름도 제법 그럴듯하게 써보였습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던 깐프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변화는 깐프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예전엔 볼수 없었던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고보험금과 방송 후 답지한 시청자들의 성금이 모두 6천여만 원. 빚을 갚고 남은 돈 4천만 원은 우선 공사비용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입니다. 깐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깐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깐포가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단한번 있는 깐포의 외출, 병원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가족들은 깐포를 입원시키려 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깐포는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자간 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ดูนะครับถ้าเกิดว่าจะรักษาคงต้อง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으로 씻기고 먹이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일까지 도맡으며 캠프의 병수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ไม่มีไม่มีอะไรที่ที่ที่ 리앵 리앵 ไอ 돌도 지나지 않은 작은 아이는 여동생 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안วัสด <놀람> 이남이 녀중 차남인감프는 실질적인 이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한국행의 모든 것을 걸고 출국한 것이 지난 2000년 8월이었습니다 2년 반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깐프의 안부를 전해준 건 PD수첩팀 그러나 깐프는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깐프는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깐푸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이런 나들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족이 할수 있는 건 깜포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록지기전취재 팀은 미리 준비해 간 특별한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감포의 기억이 멈춰 있었던 지난 2년여 동안 그를 지켜준 병원 식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탕마가포 아 my... <s city music>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외국인 노동자 감포 하지만 그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걸이 사건은 보여주었습니다. 깐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깐푸 씨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고 어, 표정이 아주 편안한 걸 보니까 제 마음도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성년 특집 피디 수첩. 오늘은 박상환, 김재영두피디와 함께 올한해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MBC의 화제집중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된박나리 아나운서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있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박나리 아나운서는 워낙 여러 개 프로그램을 네. 하느라고 바빠서 피디쇼 같은 것은 좀볼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음, 사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그런 프로그램도 솔직히 있잖아요. 하지만 네. 이게 함께 보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데 피디쇼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시간을 내서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내용은 그렇고 오늘 나온 이유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 PD스톱에서 다뤘던 화재 현장, 화재 문제들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4년 PD스톱에서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2004년 한류는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용사마와 한류를 상징하는 한국의 한자가 각각 올해의 단어와 올해의 한자로 선정됐습니다. 아, d 수첩은 올한의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한류의 실체를 지적하면서 한류 이면에 숨어 있는 한탕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일 비싼 물건이 2만 원입니다. 노부ーム 그러니때에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지는 그때였고, 그때는 정때였고 그때는 그때고고 그때는 그때였고, 고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는데요 <목소리> 그래서 고구려 우리 중국의 그입니다데뭘 어떻게 복원하길래? 중국은 고구려 역사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발해국은 당나라 시대의 지방 민족 정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둑 맞은 역사의 현장 그러나 집단 속 제대로 못한 집주인 탓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케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발굴 작업을 하는 고고학자들이 보였습니다. 아이역사들다이는 거리 와고도는게어 역사가 비디 수첩은 지난 10월 최근 들어 루수기민 급증한 루수기민 여성 홈리스트들의 실태와 그 대책을 밀도 있게 주재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어? 대답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스> 화장실까지 가기가 귀찮은 선희 씨. 그녀가 찾은 곳은 근처의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군요. 네, 오랜 노숙 생활로 피폐해진 선희 씨는 주변의 시선도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숙인에게서 위협을 느낀 선희 씨. 그녀가 다시 자리를 옮긴 곳은 지하철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과거를 잠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수 터어요 예? 예, 소... 네? 양수. 양수 터져버렸다고? 터사봐도 애기 1.4아트력. 들어가고요. 미수가. 났어요? 그래. 베킬만 편에서는 항쟁 당시 구타와 충격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숨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맞겠 <놀빵> 근데 그 어쩌다가 저런 상태가 그래. 된 겁니까? 발과 곰봉을 이용 심한 구타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정신질환자였지만 영옥 신 평생 쓸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호는 위로 딸 4명을 낳고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총을 가져온 고교 1년생 아들을 나무라고 설득해 자진 반납해하고 자소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가혹한 구타와 그로 인한 정신 착란이었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주의 오늘은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보니 기억이 새로우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2004년 PD 스톱을 되돌아 봤을 때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PD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서 시리즈로 만든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친일파는 살아있다. 총네 편에 걸쳐서 방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잘못했습니까? 정말 잘못했습니까? 올 초에 일어났던 이승현 씨의 정신대 누드 파동은 우리의 역산 인식 부재의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뭐 오일월 피디수첩에서는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토지 반환 소송과 김창룡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친일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이 경내에 말이여 독립운동가와 그를 탄압하던 무리를 같이 묻어놓고 이 나라가 말이여 어찌 되기를 바라느냐. 이상이, 용납할 수 없다. 용납이 뭐해? 지금 전무후무하잖아요 울기 밖엔 국군장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국군장을 치료줬으면 국가에서 대우해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친일청산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도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시재지는 이날 방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실마리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국내 최초로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장 범죄자들이 쓴 겁니다, 이게. 거기에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의 보병 8단이 열하성 반벽산에서 토벌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으로 팔로그나고 뭐인가 이 영대랑 있는 그팔로이나토벌하죠 그래가 그러니까 박 정약 하실 을때 바로 거기 제일아도토벌셀 세게 할 때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친일 세력의 서술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던 독립투사 후손들의 삶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한 대만 거기 일반데 거기 숨겨서 잘 살고 외국 역 갖고 뭐안 하겠습니까? 그런 데 어쩌면 그 이런 데가안 되는데 그런 데도 하도 어려워 있겠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민선금을 바탕으로 1월 말에 친일협력단체 사전을 발간할 예정이있습니다이 사전에는 일제신민통제에 협력했던 370여 개 단체와 만여 명의 단체 간부 이름이 실려 있는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술계의 거목이라 할수 있는 김경승 씨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독립애국지사들의 동상을 조각해왔던 인물로 알려져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승 씨는 단광회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한 그의 형 김인승 씨와 함께 당시의 대표적 친일 미술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단체의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 친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단체가 주장하는 표방 그런 정치적인 성향은 없으셨고. 오로지 이제 그냥 미술 활동을 전념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죠. 수단이었죠. 음. 얘기를 듣고 나서 혼자 흥분해서 흥분이 터지대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친일에 오르내려 오르 갔느냐고 그런 역한이엄 음. <웃음> 감정이 나오대요. 성신여대의 설립자로 알려진 이숙종 씨 역시 친일단체인 녹기연맹 채권가족유격대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사전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단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동생 제가 여보하고 뭐냐면 뭐, 뭐, 뭐 조선학교에서 옛날에 활동하신 건데 우리 그에 대해서 만약 계속 발간을 하겠다 그러면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건가요? 거 고인에 대한 그명예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 자체를 왜곡한다는 의미고 일단 자료주의 충실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아무리 후손들이 여기 반발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런 어 자료 이런 것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내편에 이르는 친일파는 살아있다 시리를 통해서 저희 PD 수첩은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아, 현재를 올가매고 어, 있는 현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번쯤 과거 역사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아, 박나리아나서 네. 혹시 이, 이 시리즈 전부 봤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보면서 적잖이 놀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PD 수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 친일파의 잔재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어, 정말 우리... 그 독립유공자들 자손들은 아직까지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친일파 후손들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네.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뒤틀어진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네. 박상환 PD, 후속 취재를 다녀왔는데 일제협력단체 사전. 어, 이 발간이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사전 발간 작업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 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그러자 어, 국민들이 무려 7억 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아줘서 어,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국민이 만든 사전이라는 데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또한 이 사전은 2007년도에 발간 예정인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의 어, 아주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속년 특집 2004 PD 스톱을 보고 계십니다. PD 스톱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혼란과 충격의 현장을 밀착 취재해 방영했습니다 한 해감 표결이 열쇠를 진 국회의장. 그러나 의장은 의장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의장의 의사봉 역시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 그날의 국회에는 어느 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건설명, 질의, 토론 등은 없었습니다. 총 투표서 195표 중다 193표. 본회의 시작 34분. 이것으로 임기가 4년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56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찬성 193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국회였구나. 16대 는 국회는 어, 절망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탄핵을 한다는 거죠? 이그 사람들은 탄핵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20일 헌법재판 심리가 시작되기 전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그리고 탄핵의 해법은 무엇인가? 비디수첩은 법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즉각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사가 짓밟혔다는 느낌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어요다 탄핵 전국에서 이어진 17대 총선은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비디수첩에 투영된 총선은 정책은 실종된 채. 지역주의와 감성정치로 점철된 현장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대 사형수 출신이라는 두 후보의 상반된 이력은 17대 총선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소위 박풍으로 표현될 만큼 경상도에 부른 박근혜 바람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개별 후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총선 사상 처음으로 옥중에서 선거 방송 연설이 녹화돼 TV를 통해 두 차례나 방송되었습니다. 순 저희 아내와 어린 자식을 성급세내 <웃음>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어찌 거짓 말을 시켜. 어제 하도록 수 있게 증가 자제의 눈물은 한민공주의 성난 호남의 민심을 상당히 돌려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삼보일배로 고생하는 춤이의 건강이 어떠냐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권자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내민 그들의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것은 그야말로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 못했다. 즉 국민은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eople, 김 씨가 살해됐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은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절규하던 김선일 씨의 안타까움 죽음. 당시 비디스톱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라크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을 매듭짓는 어떠한 협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이라크 전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다시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무장 세력. 그로부터 두달뒤비디스톱은 다시 한번 김선일 씨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기보다 김천호 씨한테만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그다드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Maybe l i k made s o m e investigation about Korea, yeah. to Korean embassy yeah. and m a e u s e d t h Seoul e m a s s y associate t press with yeah. the embassy and, and they said they don't have any k i d n a p p e r so we i n o r e d t But then later we 이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 했으면은 비 또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1년 전부터 파병 논의는 뜨거웠지만 정작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군에게 무엇이 위협이 될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격변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도 방송했습니다만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 역시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헌법재판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김정영 PD. 네, 그런 지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권력기관도 이제는 헌법의 태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데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기관인데 어, 선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권력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에, 올 한해 정치도 여러 가지 격동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 특히 에, 경제는 아 정말 온 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바닷권에 접어든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다 아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은 이렇게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는 건 역시 서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p d 수첩에도 우리 서민들의 눈물, 한숨,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여기는 요딱 내려가기만 하면 요 스파가 다 있어요 멀리 안 가듯해요. 거기 말고 쭉더큰거 있죠. 거기가 네. 우선 캐릭터 아파트부터 더 좋듯해. 누나가 더 좋대요. 타워팰리스 네.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 동네라 불리는 서울의 강남, 그 한복판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강남구 포위동 266번지, 지난 2월 PD수첩은 이곳에 사는 104가구 주민들의 삶을 밀착 취재에 방영했습니다. 재작년 상우가 소풍을 가던 날,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I s 은 t 주 p there. Bunny, y o 고 저는 그냥 그냥 i s I'm looking at him there. Tot up, you 다 a 요네 다들 다 i k e o 니 sir. How w o 어 t you 다 a v e a name? It had a tiny dog. I'm done in t h 새벽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가난의 굴레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듭니다. 밭 가서 물고 와서 손으로 신문을 내리는데 창을 고 하지마 뭐앉아야이 거지들아 조용히. 이 양아치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용히대질 하면서. 환자촌 마을에 유난히 환자도 많습니다. 집집마다 아픈 가족이 한명 정도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새벽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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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팀은 강남구 포위동 266번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두 번이나 큰 사건을 치러야 했습니다. 진폐증을 앓으며 목숨을 연명해오던 김 씨가 지난 6월 목을 매 자살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한달 뒤. 그의 아내 박씨 역시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남구청 앞은 지난 6월부터 포위동 반자촌 주민들의 농성장이 돼버렸습니다. 안 쳤습니다. 안 쳤습니다. 도와야 될 일이에요. 포위동 주민들의 상당수는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포위동 266번지 일대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한 벌금이 대부분. 담당 구청은 주민 재산을 압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81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진짜 어, 저 어려 저그 노른자일 땅에 상 노른자 땅인가. 소유로 소유로 돼 있고 강남구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렇게만 떼거지로 저렇게 막 그냥 뭐 억지만 쓴다고 무조건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아, 뭐, 저, 신약한 사람 살겠습니까? 어디? 이곳 포유동 주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가계빚 485조. 이 PD수첩은 지난 네. 9월 서민 생활을 파탄으로 네. 몰고 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고발했습니다. 인천 일대를 강타한 주택 경매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빌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스들이 끊겨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집이 예, 경매로 넘어간 모양이군요. 네, 대부분이 융자와 생활권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한 주간 세달 정도 밀리면 요뭐 이자가 한, 뭐한 152백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는 내기가 힘들어지죠. 갑자기 야반에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든가요. 어쨌든 요 응, 있어요. 200, 208동 201호. 제도 5 0만 떼먹고 도망가서 <웃음> 밤에 아반도쓰했더라고 1998년 지방은행이 퇴출.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실직자와 신용 불량자들이 급증했던 올 한해. 붕괴 위기에 놓인 중산층의 오늘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퇴출돼서 뭐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빼서 전세 살고 그거 가지고 조금만 삼겹살 가게 해요. 장사 됩니까? 경험도 없이? 칼국수 가게 한다고. 다 작살났어요, 그 사람들. 뭐, 어디 지원 좀 해봤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좋아, 지원이지. 그 지원도 할 만한 데가 있느냐고요. 그게. 할 만한 데가 있느냐고 이것도, 내가 막, 그 작가분한테 내가 말씀드려지만 이거 하는 데는 아직 이런 데는 아닌 게 없어요. 일찍과 신용 물량으로 중산층에서 밀려난 상. 아내가 함께 나눠갖기에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지독한 생활고로 물과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가정도 속출했습니다. 네, 한 집으로 가봤습니다. 생활고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통보하우니 양자시원입니다 7월 3 0 13일 또 지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단전 수됐나요 네, 지금 단이어요 지금 수 중이세요? 네. 그이안 음, 나오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옆집아지 모르다가 툭하고. 그러면 사서야 오라고 요제 공사가 한창인 서울시 하울곡동산 2번지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소위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00년 다리 관절에 시반 부상을 당한 후 일한 능력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가로부터 매달 6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달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차라리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분린대 여기 당간에 걸어서 죽을 러하다가 우리 애들 사진 보고서 참아 못 거라고 하염없이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다시 찾은 12월의 하월곡동 마지막 달동네인 이곳도 내년 5월이면 모두 흘리게 됩니다. 벌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던 김 씨는 다행히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내미 친구들이또 같이 와요. 근데 이렇게 방이 더럽고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음, 그래서 방은 좀치워요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무거운 멍에는 좀처럼 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웠다는 신용불량자 정책도 김 씨에겐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저 신용불량자 회복해서 쪽지가 달랐어요. 네. 근데 보증인 생활하는데 누구를 보증인 삼입니까? 이제 다뭐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이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 무슨 희망이 있어? 네, 이 내수 위축, 중산층 몰락,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박상환 pd 이제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려운 때 가장 그 고통이 큰 사람들은 역시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에서도 봤습니다만는돈못 어, 낸다고 해서 뭐 단수되고 단전되고 그러면 아 보통 일이 아니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 겨울은 일용직 노동 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절입니다 어, 따라서 정부가 하루 바삐 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이냐 하는 그. 정책이 시급하게 나와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적어도 전기수도 끊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대상자들을 상담을 해서 어, 필요한 만큼의 그 안전망 조치를 해야 되고요. 어, IMF 직후에 한시생계보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IMF 직후보다 더 어렵거든요. 저소득층의 삶이. 그러면 한시생계보호제도 나와야 돼 이번에는 또 저희 PD수첩에서 조금 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늘 PD수첩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p d 들은몇 명이나 만나서 인터뷰를 할까. 김지영 PD는 몇 명이나 만나세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네. 많게는 뭐한 전문가 일반인 합쳐서 네. 100여 명 정도까지. 백여 어, 명이면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터뷰를 열심히 하니까 멋진 인터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명 인터뷰들이 PD 수첩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 한해 방송된 인터뷰 중에서 명 인터뷰들을 뽑아봤거든요. 자, 먼저 지난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 공약보다는 온갖 쇼와 거칠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행태를 개탄하면서 이분 본인에 뱉은 쓴소리입니다. 정말 씁니다. 감상해 보시죠. 울고 기고 굶고 어, 그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들 다들 하러 나선 그 뜻이 가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그렇다고 했을 때 어, 도대체 새로 만든 열린 우리당은 뭘 하려고 하는 당인지 사람들이 알 기회가 없었고 아마 본인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서로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후보자들끼리. 대통령이 과속으로 하면 탄핵됩니까? 그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욕을 하면 탄핵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탄핵의 요건이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1년에 12번씩 담아 탄핵당해야 될 겁니다. 정말 차 뛰고 포 뛰고 하는 장기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름 몰라도 요인들이 지금 모여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김 위원장. 당신은 내가 알기에는 그 우리 동방 예의에 대해서 굉장히 참전주한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네.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서울을 안 온다는 게 말이래요. 네. 국가에서 정한 그런 교육 과정을 성남이건 강남이건 해남이건 자기가 나서 태어나서 공, 공부하고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면,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저는 그 아이가 어느 명문대를 다녀도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 전직 대통령, 사회활동가, 다들 정말 말씀 잘 하시네요. 그치요? 하지만 또 거리에서 만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역시 촌철살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신행정수도가 옮겨온다는 얘기에 그래도 대전은 좀 경기가 낫지 않냐는 질문을 받고 이분이 하신 말씀 또한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대전은 뭐 사람들 돈좀 벌었다고 경기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로만 줬지 말로. 빗은 <웃음> 개살구여 그게 빗은 개살구. 말하자면 성으로 내 보도네 해가지고 그렇지 서용이 없어요.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 아, 음. 떡을 달라고 하는 지들이 떡을 갖다 주고서 먹으려고 여기가, 하, 하니까 떡을 뺏어간 거라고 이게 지금. 신청이가 뭐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꼭 신봉사가 눈을 뜨나는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 그러나 신청이 신청이대로 죽고 신문사 눈을 못 뜨면 그면신문사는 누가 공양합니까? 벽살이 있다는건나 자신 있는 거라 같잖아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당한데 내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너무 마음이 아요 아... 정치를 잘못해버리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연구가 있더라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꿔버리는 거나 하는 걸 갖다가 잘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사람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자꾸 가치 없이 바꾸겠지네 앞으로도 PD수첩이 전곡을 찌르는 인터뷰, 속 시원한 인터뷰로 답답한 국민들 속을 좀뻥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당나리만으로서 수고 많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송년특집 2004 PD수첩입니다. 네, 이올한 해를 뜨겁게 달궈왔고 어,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아 김재형 PD, 네. 이 국가보안법 어, 철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38년 만에 고국에 입국했다가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으로 불리면서 구속됐던 송도일 교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송도일 교수는 현재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PD 직접에서 그를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21일 송도일 교수가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했습니다.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불렸던 그에게 이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 마지막 최진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 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록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심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 7월 PD 수첩은 송도일 교수 구속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그의 재판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는 취지였습니다. 송도일과 국가보안, PD 수첩이 짚어본. 구치소에 있는 남편 송도일 교수를 면회하고 나오는 부인 정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건강관리 문제 얘기했고 또아내서는또 밖에 사람 걱정하고 그런 거죠. <웃음> 보고 갈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실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세요? 예, 네, 기가 막힙니다. 송두일 교수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37년 만에 밟는 고국땅이었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의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연일 강도 높은 출퇴근 조사가 이어졌고. 이른바 새로운 자백들이 몰아치듯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3년에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임을 시인했다고 국가정보원 밝혔습니다. 그식에서는거있 눈물 흘리찍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의원들의 폭로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교수도 이 부분을 확실히 당시 PD수첩은 실제 않습니다. 법정에서 오가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아니면... 송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 위원이라는 논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 고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고 그 후보원이 아니라 고 아닌데 자꾸 믿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 교수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단한번 북한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정치국 후보 위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조문 당시에도 후보 위원들이 서 있었던 주석단에는 오르지 못했으며 해외 사절단 대열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 압력한 간첩을 그것도 송두율대 어떤 입니까 전에 소까지 했죠. 나 김철수 아니면해송도 교수가 오늘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저수로 활동에 대한 부분 역시 충분히 여과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있고 사상이나 학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넓게 인정한 면이 있고 또 형사성법상의 어떤 증거법은 지금 조금은 좀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판결이 보안법에 대한 그 재고를 재검토할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바로 법원에서부터 부여했다. 취재팀은 송도일 교수를 만나기 위해 독일 민스터로 향했습니다.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떠들썩했던 송도일 교수의 입국과 조사 과정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한 석방과 출국이었습니다. 네, 송도일 교수를 만난 지난 12월 17일은 이곳 민스터대학에서 송 교수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조국에서 9개월을 세평 남짓한 독방에서 보내고 나온 송도일 교수. 독일에서의 그의 현재 생활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1년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학자는 책을 읽어야지. 계속 인포메이션에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뭐 거의 이래저래 할 일들 많잖아요. 이삶 자체가 우리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갑자기 1년에 이렇게 탁 비어있으면서 그 안에서 보통 사람은 일생에 경험하지도 못할 일들을 그 1년 안에 다 경험을 했으니까. 송도일 교수는 지난 10월 말부터 일주일에 7시간씩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번 학기 그가 선택한 강의 주제는 공간의 사회학 작은 공간 속에서 스스로 경험한 공포와 불안은 강의를 이끌어 가는데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l e u 36 Jahren in Professor Song d u y u l ist frei. 독일 언론들은 송 교수의 구속, 그리고 석방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n um und Der 9교수 무엇보다 학문의 동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애썼습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왔던 송 s 율 교수 그를 두고 난무했던 소문들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o 수 o 는 것은 잘못된 거고 당장. 지금 저 플래카드에도 송두일 교수 기자회견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미스터리하게 확인한 바로는 2003년도 교수 강사 강의 계획안에 보면 프리바트 도첸트로 나오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 지금 프로페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목소리> <목소리> 송 교수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독일에서는 그의 아홉 번째 저서가 출판었습니다 학자로서 송 교수는 독일에서 충분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l e r n d a s s ich durch eine hohe Sachkompetenz auszeichnet und ich g l 강의를 마친 송교수와 함께 베를린에 있는 송교수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꼭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취재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네, 서재가 이제 두 번째 서재인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아, 전혀 모르는 그날 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책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편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니까 그게 한 13년이 됐어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를 이렇게 하는데 마린 블루스 이거 에, 마린 네. 블루스라 해야 가지고 나는 처음에 이건 누가 보는나 해서 들어오는데 아. 4년 5월 2일 금년에 나오는데 존경하는 송병 교수님께 지금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만화책을 보내 드립니다. 저녀 머무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보내 준 적지 않은 편지들 말에 답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웃음> 재밌죠 어쩜 보는 수신자의 관계해서 국민 <웃음> <웃음> 여러 개 재밌어요 예, 예. 뭐. <웃음> 어, 애독자 선생님 아, 책 어? 이제 어. 아니 이건 지금 예, 뭐라 예. 뭐 변호인들 뭐 이게 <웃음> <이거>. 감옥에서 <웃음> 그가 입었던 옷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걸 다 버리자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 뭐 기념 그 다음에 유치장 그휘청살그 뒤로 있어요. 그 털은 그수입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웃음> 기가 막히고. 에 거기 앉아 있는 당시 조용해서 내 마음도 조용한 건 아니었죠. 그 안에서 많은 생각되고 때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나오고 또 고뇌도 있었고 하는데 민주화운동에 애쓴 분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 노동당 입당 사실을 아, 아, 아. 스스로 밝혔던 송도율 아, 아, 아. 교수 아, 아. 하지만 아, 아. 엄청난 도덕적 아, 아. 비난이 아, 아. 쏟아졌습니다 74년으로 읽으셨는데 요건 이건... 이제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걸 감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문제되려고 우리는 하나 생각지 왜 30년 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어? 그... 한 마디로 말해서요 그전에 이제 왜안 밝혔느냐 이야기는 그게 문제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지. 40년 동안 한국에 떨어져 있으면서 어, 우리 한국에서 살, 나서 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 뭐 이를테면 뭐 국가보법이라든지 남북 분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극도로 그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는걸 반증하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에서부터 이 일이 이제 터졌다 이렇게 보이시죠 한때 경계도시라 불렸던 독일의 베를린. 송도일 교수가 독일에서 시간을 보낸 지도 이제 40년째입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그에게 프리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붙잡은 화두는 바로 경계였습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갈라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 그것이 이제 한국 사이고또 어떤 북에도 그것이 있고 경계인이 야 한국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회색 분자, 기회주의자. 남쪽 양쪽에 다리를 한다리 그거 자기 이익을 챙겨. 이렇게 하면서 도덕적으로. 경계인으로서 할수 있었던 남북학술회의.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의 자리를 같이 할수 있는 이 시각에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들이 후원 또는 주관을 해갖고 했고 거기 또 참여한 사람들이 아직 보수적인 학자들도 같고 심지어는 국정원 사람들도 부서는안 된다는 걸송교수가 저기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국정원 사람도 가서 참석을 했어요. 경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에게 그의 활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송 교수의 서재에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 백시밀리가 한대 놓여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저기, 노, 녹음이 되어 있다. 가 어떻게 보면 남북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아, 학회를 하려면 저팩스를 통해서 평양에서 오죠. 그러면 저것을 또 서울에 전달하죠. 서울에서 또 와서 이걸 통해서 평양에 가죠. 그러나 저것은 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남쪽, 남쪽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북에 대해서 북에 좀, 어, 저기, 뭐, 좀 실행하기나 억셉트하기 좀 힘든 요구. 또 북은 북대로. 그것을 내가 양쪽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절해 준단 말이야. 경계인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무엇보다 마음속 사상까지 처벌 대상인 이 법이 있는 한 제이 제3의 송두율 사건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가 마녀냐? 그러면 본인이 마녀. 나는 마녀 아니냐. 그럼 마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명하지 않고. 그런데. 저 사람 심판관 속에 머릿속에 이미 너는 마녀라고 돼 있는데 그걸 지워, 지우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지, 그, 마녀로 몰린 사람이 지울 수가 있어. 그래서, 어, 그냥 태우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거든. 그니까 검사 볼 때는 너는 이제 빨갱이야. 또는 간첩이야.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지워달라는데 그게 지워집니까? <웃음> 무슨 조항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거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마녀 재판이.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이 또다시 반복되는 장면들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지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 대둔산 820 퍼를 부여받고 주체사상 업무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지난 92년 당시 안됐다면 무책임한 폭로 강요되는 사상 검증. 반 복되는 테입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간첩이다, 노동당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 드립니다. 일제 시대 치안 유지법에서 유래한 국가 보안법. 우리 사회의 이성과 관용으로이 법의 폐지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송두율 사건은 그래서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 앞입니다.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3일째 단식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농성단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더불어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지리한 공방만 계속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서 국민들의 질타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은 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 PD수첩에도 올한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PD수첩은 건강한 대한민국, 살만나는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한해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